아지냈어 hey! 모두, 보고싶이도 어, 쩜 이렇게 시, 간 니, 안, 는 지, 정말 버스 이에서잉잉잉잉잉 아니 지금 시간이 몇 신데 아직도 직원들이 안 왔나? 10시 10분 <웃음>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그래 그래 아니 감사합니다. 너는 다들 빨리 들어오고 신입사원 김민규라고 합니다 그래. 아 신입사원인가? 예아 그래도 신입사원답게 음. 가장 일찍 왔네 벨리가 그곳인가? <웃음> <웃음> 그렇다 네 <웃음> 어제 자기 직급을 얘기하면서 좀 들어와 보지 대표란다 대표 아, 대표 대리. 대리 대리 대표 친구 그래 빨리 제가 들어와라 <웃음> 네, 그럼, 자 그나저나 아 그나저나 이아 오늘 일단 내가 이렇게 우리 직원들을 부른 이유? 네. 음, 오늘 회의를 해야 하는데 네. 일단 우리 편집장님께서 해외로 출장을 가세요. 요 아, 오케이. 바쁘시나봐요. 바쁘세요. 네. 저희 회사가 진짜 정말 글로벌하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윤 차장님이고요. <웃음> 아, <웃음> 아, 윤 차장님. <웃음> 아, 네. 윤 차장님. 저는 저, 우리 회사 재무팀의 네. <웃음> 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서기를 맡은 권석이. 권석이. 아, 네. <웃음> 아, 그래서 이 이름이 권석인 거예요. 이이권석이에요 이름이? 아니요, 석입입다다 아, 권석이. 권석이요? 네, 맞아, 네. 그러니까 오시면. 윤 차장님이랑 권석이요 Consogio. c o 석이 o g i o c o n s 아니 i o Consogio. Consogio. c 인지 알고 계십니까? 아까요 o g i o c o n 요 o g i 요 c o n s 오 g i 요 c o n s 네 g o i 아시죠 고잉 세븐틴? 네, 아시죠? 저희가 아, 네, 아, 네, 네, 맨날 네, 출연하는 그방가 네, 저희 회사 이름 그렇죠. 고잉 세븐틴 아닌가요? 저희 회사 그거예요 컴퍼니 <웃음> 무슨, 무슨, <웃음> 무슨 <컴퍼니야? 웃음> 컴퍼니? 무슨 컴퍼니? <웃음> 컴퍼니 영어로 스펠링 적어주세요. <웃음> 아참 그거 몰라서 안 쓰는 쓴 거예요. 지금 진짜 모를 것 같아서 넘어갈게요. 아예네 여러분. 네. 네. 2019년 네. 네. 모두 정말 잘 달려왔습니다. 네. 잘 아, 고잉 고잉. 아, 정말 많은 아이디어로 이제 또 고잉 세븐틴이 정말 재밌는 콘텐츠로 너무 좋아요 너무 너무 좋은 성적을 걷고 있어요 아, 맞죠, 맞죠, 맞 장안의 화제죠 장안장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근데 2020년 예 새로 들어온 연예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려고 합니다 바로 바로 월간 세븐틴 월간 세븐틴 월간 세븐 저희가 지금부터 이제 회의를 시작할 겁니다 각자 다양한 아이디어를 낼 건데요 회의를 시작해서 정말 많은 아이디어가 나올 거 아닙니까? 네, 그쵸, 그한 제가 보기엔 한 120가지 정도가 나올 거 같아요 이런 아, 쪽에서 네, 네. 근데 이걸 추려서 추려서 추려서 추려서 달마다 저희가 13명이지 않습니까? 네, 네. 2020년 1월부터 해서 2021년 1월까지 와, 와. 각자 한 달에 맞춰서 자기가 프로젝트. 말한 그 아이디어로 이제 그게 됩니다 와. 한 달씩의 한 그게 컨텐츠가 그게 바로 이름하여! 뭐였다? 세븐까 월간 세븐틴 1호로 부승관 아, 이런 거잖아 그렇죠, 그렇죠. 어, 그런 오, 식으로 맞아. 채택이 돼서 맞아. 되는 거예요 어 재밌겠다 역시 역차, 사님이십니다 그래서 2020년 1월부터 네. 해가지고 네. 2021년 1월까지 네. 네. 우리 편집장님 아, 아이디어, 누구 생각이죠? 아이디어 뭐, 권석이 <웃음> 아이디어 다양한 아이디어로 다양한 아이디어로 음. 한 달에 한 명씩 오, 맡아서 네. 그 아이디어를 이제 진행하는 걸할 건데 네. 어, 2019년 네, 네. 어떤 걸 했는지 네, 네. 토크를 하면서 페일을. 이제 2020년에는 뭘 했지, 아, 한번 예, 예. 일단 첫 번째, 고객 예, 예. 엔터. 엔터 시작을, 그쵸? 그쵸? 시작을 엔터로 시작했죠 했죠. 그렇게 회의를 통해서 뭐 굉장한 아이디어를 그때도 많이 나왔어요 뭐 로고송도 나오고, 그렇죠. 당당감채도 나오고 네, 트럭이라던가 맞아요, 그래서 뭐 좋은 아이디어가 있었을 때는 그거를 실행을 했었고 네. 네. 네. 그 다음에 또뭐 할게 요그 다음에 <웃음> MBTI, MBTI 노래방, 노래방 노래방 노래방 노래방, 노래방, 노래방, 다양한, 노래방 다양한 걸 많이 했잖아요 논리나이트했었죠 논리나이 좋았지요 그렇죠 시크릿 산타 시크릿 <웃음> 산타 시크릿 산타 했었잖아요 크리스마스 <웃음> 아아 특집 맞아 음식 되게 많이 먹고 맞아요, 재밌었어요 근데 가장 최근에 했던 건데 이렇게 아 그래서 저한테들에게서 아, 윤찬이님께서 신입선 되게 자세하게 얘기해 볼까요해고해볼까요 저는 인간이 해고! 수직관계가 그런데 오늘부터 해고 이렇게 마대로 해고 지금 내가 사실 사실 지금 도덕법에 의하면 사람이 이런... 예전에 네. 저희가 2019년에 오, 이 네, 네. 고잉 세븐틴을 계속 찍어 오면서 플리즈 네, 네. 하는 떡밥들이 있었어. 아, 아, 아, 아 맞아요. 아, 아세요? 플란 아. 떡 플리즈 하는 떡밥. 제 기억에 노래방 때네네 네. 이제 멤버들이 너무 빨리 퇴근을 해버리는 관계로 소원을 하나 받기로 했는데 아 아직 못 받았다는 점 네. 아직 남아있고 그러네요 그렇게 네. 알고 있습니다 돌려받아야 네. 되거든요 일단 떡밥 하나 네, 그 다음에 네. 다른 떡밥 우리 세 MT, 가지 정도 때, 있습니다. MT 때 있었잖아 MT, MT 네. 때 이제 PD님께서 원했던 그래, 그래, 그래, 소원 그래 그거 말라 있어. 그래 그래 내가 그말안있어소원그때소원 그것도 아직 어, 안 빌렸고요 그 다음에 세븐틴 놀이터 짧은 틴 놀이터에서 제가 다섯 개인가? 소원 다섯 개로 아, 맞습니다 <웃음> 어, 네. 아, 그게 떡밥인가요? 어. 음, 랜덤으로 네 제가 누구한테 쓸지 몰라요 네 오늘 승관이 네네네 해고 러면은 이제 같이는 하지만 모자이크, 처리 어, 하고 모자이크 처리하고, <웃음> 처리하고 아니면 뭐 음, 그 승관이 목소리 더빙 어, <웃음> 티티티티즈그 더빙 정한 정한 차장님, 네. 벌칙식으로만 해 주셨으면 좋겠. 아, 그거는 제 소원이니까. 아, 그렇죠. 어, 네. 어쨌든 저희가 이런 떡밥으로 인해서 네. 어, 좀더 어, 맛있는 네. 밥을, 네. 해서 먹으면 밥을 해서 먹으면. <웃음>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네. 저희가 사실 이렇게 회의를 시작한 게 네. 저희가 네. 따로 이야기를 네. 네. 할때 네. 굉장한 아이디어가 많이 나왔었어요. 아, 네. 네. 네. 저희끼리 얘기해서 아이디어들이 굉장히 많이 맞습니다. 나왔었고 이제 방영이 될돈 라이. 그렇죠. 가서 뭐 돈을 뭐 숨겨놓으면 아, 뭐이 뭐 정도까지만 스포를 하겠고요. 야 카페 다 찾았어? 어 여기 없어 없어. 야난 몰라. 난 그냥 마피아 하나 죽일래. 오 재밌겠다. 네. 다양한 아이디어 때문에 예, 예. 저희가 이렇게 고잉을 찍었었는데 뭐. 그런 아이디어들이 너무 재밌었어가지고 예. 이렇게 모여서 회의를 하면 좀더 음, 재밌지 음, 좀 않을까? 다양한 게 나올 것 같습니다. 어, 우리에게서 나오는 아이디어가 그것이 콘텐츠다 그것이 컨텐츠. 400만 유튜버의 미래다. 미래다. 네, 건석이었습니다 뭐야, <목소리> <목소리> 아니뭐물 <목소리> 어디? 선거 나가세요? 그러니까 <웃음> 그럼, 어, 네. <웃음> 저희가 지금 이제 그러면 아이디어를 하나씩 내면 되는 건가요? <웃음> 내면 될 거예요 <웃음> 네. 근데 제가 이제 주제를 정해왔어요 아, 네, 역시 아, 네. 처음에네처음에 네. 아, 네. <웃음> <웃음> 아, 왜, 왜, 왜, 아, 저신왜 저러는 거야? 아니, 왜 아, 웃어도 안 돼? 아, 아니, 부장님! 아, 사장님! 아, 사장님. 아니, 아, 그게 아니요 사장님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시는 모습이 너무 그냥 보기 적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네. 웃음이 나오는 걸 가지고 왜그러세요선장님 아, 아, 알겠습니다. 음. 아, 소원껏 쓸뻔했어요. 좋은... 아, 네. <웃음> 주머니손 넣는 거 봐요. 주머니라뇨, 무릎이 손 신겨가지고. <웃음> 자, 그러면은 어, 어떤 토픽이 있는지 먼저 여러분들께. 아, 주제죠 아, 어? 네, 네. 네. 네. 첫 번째 토픽, 어, 토크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y Today, one 맞는 걸로 이제 네. 아이디어를 내주시면 e good guy. s h 요 그러면? 주 i 요네 그러니까 우리가 i 때 <웃음> 시리 씨가 r i Shiri, 제가 i r i s h i r 가 s h 시리 i Shiri, Shiri, Shiri, s h 네, 일단 주제가 어떻게, 어떻게 끄는지 모르죠? 시리야, 어떻게 끄죠? 시리야, 꺼져! 꺼져! 어떻게 그러죠 시리야, sí, <웃음> <ivlya> <거져. 거져. 웃음> 꺼져! 꺼져! 꺼져 꺼져! 꺼져! 나 놀랐어요 꺼져, 꺼져 입이 되게 험하신 분인 줄 알고 죄송한데, 마음이 너무 힘들다 아, 네. 어, 나 되게 기를 당황했어요 꺼져 꺼져 일단 첫 번째 주제는 시즌입니다, 시즌, 시즌, 아, 네. 시즌. 그러니까 시즌이 네 예를 들어 명절이 있을 수도 있고 네네. 명절 시즌일 수도 있고 네. 오, 음. 뭐 수능, 수능 시즌이 있을 어, 수도 네네. 있고 네. 그렇죠. 뭐 아니면 발렌타인데이가 있을 아, 수도 있고 아, 특별한 날 시즌 그렇죠 저 지금 방금 생각난 거 있어요 명절하니까 저희가 명절 날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끼리 연락 안 하잖아요 네? <웃음> 아, <웃음> 아 연락안 해? 아, <웃음> 아, 어떻게 하겠 <웃음> 디노는, <웃음> 디노는, 디노는 진짜 연락 잘안하죠아요 근데 명절 날에 저희 멤버 중에 한명 골라서? 네. 골라서 집을 쳐들어가는 건가? 갑자기! 갑자기! 갑자기. 근데 반짝이. 그게 만약 조슈아가 되면 미국으로 가야 돼요 <웃음> <웃음> 그러면 이제 해외로 아 뻗어나가는 거죠 글로벌하니까요 저희, 네. 저희 아, 편집장님은 네. 나가게 돼요, 그렇죠, 지금 편집장님은 해외에 나가 계세요 그러니까 네. 그래가지고 다 같이 거기서 이제 전부 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끼리 급작스러운 이제 명절 한가위 분위기를 세 되는. 의 명절 습격 명절 습격! 명절 습격. 그러면서 그런 네. 느낌인 거지 네. 우리 네. 멤버들은 네. 어찌 됐든 이 얘기를 알고 있으니까 명 명절 준비하면서 그고 갑자기 들이닥쳐도 정말 아무것도 어, 모르는 절대 화내지 않고 어. 음, 하는 거죠 다 같이 그렇죠. 누구, 어, 누구든 어디요고 어. 이거, 맞아요. 가져도 신고하면 이거 뭐. 괜찮은 거 같은? <웃음> 뭐 이름을 딱 정하면 뭐뭐가좋을까요 명습 명 명절 습 명절 습격. 어. 명절 기습 명습 좋아 명습 좋고그 좋아. 대신 이게 금영습이야. 금영습이 아니라 일. 아. <웃음> <웃음> 아, 좋습니다. 이명승 아이디어 굉장히 좋았고요. 근데 그거 아시죠? 시즌이면 엄청 많은 거. 발렌타인 데이도 있고, 초콜릿 데이 되게 많으니까. 네. 일단 신입사원의 승관님부터 아이디를 어 한번 내보자. 네, 알겠습니다. 어, 순간이 지금 딴짓하고 그 기념일 있어? 종류를 제가 추천했습니다. 아, 좋아요, 좋아요. 기념일, 기념일 종류 많습니다. 아, 기념이 뭐가 있어요? 네. 아니면 데뷔 뭐오 음. 주년, 육 주년 뭐 그런 컨텐츠 어때요? 어, 그런 거 좋죠. 그런 건, 그것도 어, 어, 그것도 그건, 그건 당연할거 같아요. 같아요. 그거는 나는 기장. 나는 기장. 저는 개인적으로 수능 기간에 이제 수험생들에게 음. 파이팅을 주기 위해 저희가 이제 뭐 실제로 수험생들의 문제를 음. 풀 수는 없겠지만 뭐넌센스 넌센스 문제라든, 어, 문제라든지 그런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어떨까? 좋아하는 수능. 세븐틴 배 수. 수능 어, 아, 이런 수능을 거지. 좀 약자를 다르게 하는 거지 원래 수능이 약자가 수학, 수학 능력 능력 수학, 수학 능력 평가라면 뭐, 뭐 수선 능력이라던가 <웃음> 그러니까 어, 수선 능력? 오, 수선 능력 이런 어,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갑자기 여기서 뜨개질하고 있고 수영 능력 해가고다같 수영을 하는 거니 그런 것도 재미을것 같고요 저는 뭔가 이제 그 시즌이라면 저 계절이 좀 많이 생기게 음, 나거요 맞아요, 음. 계절 좋죠 그래서. 항상 여름에는 수박 주스를 먹잖아요 네. 근데 겨울은안 먹잖아요 어, 저 먹어요 저 수박 수박을 안못 먹어요. 한 번도 못봤어요 이번 겨울을 지켜보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니, 부분에 대해서 뭔가 이상했던 왜 겨울에는 여, 먹을 수 없고 아, 겨울에는 콩국수 못 먹잖아 먹, 어, 여름에 왜? 먹고 싶은데 뭐 어, 네. 네. 그러면 승관씨가 겨울에는 콩국수 없어 승관 씨가 아, 여름에 진짜 한정 메뉴로, 개절 메뉴로 아, 오케이, 아, 아, 아, 아, 그러면 은 아, 그거 어때요? 승관이의 그 이제 이제, 이제 한겨울이 될 거잖아요. 음. 근데 승관이가 말한 건 이제 겨울에 도대체 왜 콩국수를 못 먹냐? 음. 그 시원한 콩국수를. 어, 그러면 승관이는 밖에 나가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방팔에 콩국수를. 콩국수를 그래. 야, 이럴 때이 마음이 잘 맞아. 왜못 먹는지. 왜안 먹는지.를 못다, 못다, 알려주는 프로그램인 거지. 어. 여러분, 겨울에는 콩국수 드시면 안될것 같습니다. 그데 약간 제목은 이건 왜 못할까? 어, 못못 이건 어. 왜 못할까? 이건, 어. 이건 어. 왜 못할까? 이건 왜못할 어. 다른 이제 시청자분들이 이런 말을 듣고 어, 궁금해하수 있어요. 어, 왜 겨울엔 반팔 입고 나가면 안 돼? 어, 나가셨다가 큰일 낼수 있단 말이죠 나가서 아, 이래서 이래서, 이래서 혼이 하고네시 아니, 아니 호수수 이제 뭐. 디벨롭이 된 거죠 디벨벨, 아이디어를 받고 디벨벨, 디벨롭을 왜? 두 번이의, <웃음> 두 번이의, 두 번이의 아이디어를 좀더 디벨롭해서 네네. 저희가 식당을 차리는 거죠 아, 진짜 음. 아, 아, 아, 아, 음. 너무 커지거 너무 아, 커지고 아니야, 말해봐 아이디언 다 말할 수있 거예요 겨울에 식당을 여는데 겨울에는 여름 음식만 하고 여름에는 겨울음식만 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수익은 배제한 거죠. 어. 남는 어, 수익은 어. 뭐 이제 어. 민규 정산해서. 저희가. 어. 네, 계속 깎아내. 근데 결면은 제가 갖는 건가요? 형이 말한 식당 식당 얘기는 기부해야죠. 형이 말한 식당 얘기는 도겸이 형이 그치, 좋은 일 했어요. 올해 그쵸? 하려고 했던 푸드트럭이랑 연관이 됐을 수도 있겠네. 그쵸, 푸드트럭도 있죠. 그런 아이디어가 있는데. 아, 아이디어 좋죠. 굉장히 초반 아이디어에서 여러분들이 좀 디벨롭을 해 주셔야 돼요. 아, 디벨롭은 저희 디벨롭 저희 전문이거든요. 예. 저 내년에 2020년 아니까 예. 2020년. 2020이에요. 이거를 더하면 40입니다. 오. 주제가 <웃음> 무표 <무법> 서블로가. <웃음> 오케이. 서블로가. <오>. 죠 <오. 웃음> <오. 웃음> 어, 거기에서 뭐, 뭐 더블로 어, 하자면, 묶고 더블로 가. 디벨롭을 하자면 묶고 더블로 가. 40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40제 생각엔요. 제 생각엔 뭐, 이게 굳이 돈으로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뭐. 이게 뭐 다른 아이디어로 묶고 음. 더블로 갈수 있는 그런 근데 괜찮은 것같요그 것 어. 소재가 2020, 어. 2020인데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20+20에서 제목 묶고 더블로, 더블로 가. 가. 어, 그래. 요플러스 좋았어. 어, 근데 주제 좋다. 2020. 대박이더가 어, 좋습니다. 이게 약간 지금 일단 첫 번째 아 탑픽은 그 어, 시즌 시즌이잖아요. 뭔가 뭔가 휴가철이나 음, 음. 또뭐 그런 그렇죠, 뭐 그런 게 있죠 어린이날 음. 이번에는 형 TTT가 아, 우리가, 아, 우리가 아, 늘 가을, 겨울 이 사이쯤에 했던 것 같은데 이번 TTT는 좀 여름에 해보는 건 어떨까? 피서 나가는 느낌으로 쪄죽고 싶어요? <웃음> 바다에 놀러와 최근, 최근, 최근 어, 이번 TTT가 여름 여름에, 여름에, 여름에 여름이었어 저 그래서 날시있고다녀왔 이런 건 어떤가요? 저희가 TTT를 항상 그동안 여름에 캠핑을 했잖아요 겨울에 캠핑을 해보는 거예요 스키 타고 겨울 좋아! 아, 스키 타고 아, 겨울 감성 있어! 바다 낚시 하고 바다 겨울, 낚시? 그, 겨울에 바다 낚시? 빙어 낚시? 빙어 <웃음> 낚시! 하 아, 낚시! 겨울에 바다 낚시 한다는 크리일 났지 TTT를 겨울에 하는 거죠 약간 우리 어릴 때좀그 얼음 위에서 누르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 뭔가 앉아서 이거를 뭐 하고 그리고 이거 하고 그리고 이런 거 하고 뭔가 약간 좀 순수한 논리 아, 순물 약간 그런 거를 조금 토대로 해서 뭔가 운동회를 하면 어떨까 어. 뭐 약간 어. 비, 이거, 이거. 뭐 이상한 운동회 얼음 운동회 얼음 운한기이 주제의 제목은 기. 순수한 영혼의가 어. 순영으로 갈게요 순영? 억지로 좀짜증기느낌 순수한 영혼. 얼음 운동회 이런 거 하면 되지 않을까? 아니, 이상한 운동회 가지고 거기서 굉장히 이상한 종목들로 만이어 거죠 아, 그런 것도 재밌죠 제가 그래서 방금 그 아이디어는 계정료. 예, 이제 순영적으로, 순영으로 하시면 돼요. 순영으로, 순영으로 해요. 네. 순서에. 네. 꼭, 꼭 근데 권석이가 정리를 잘안 해도 돼요. 아니, 저희 석이기 때문에 일단 아, 정리는 잘 해요. 해야 돼요. 정리가 되고. 자, 보너스 아이디어. 보너스 아이디어. 시즌을 계절로 생각해서 네. 한국이 겨울일 때 호주는 여름이에요. 그렇죠. 어. 그래서 약간 계절이 아예 상반되는 지역으로 가서 뭔가를 하는 거죠 오, 좋은데? 호주 가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스케일을 그러니까 키우겠다 호주에 가서 패딩을 <웃음> 입고 예를 들어서 진짜 호주에 가서 패딩을 입고 패딩 그러니까 아무리인 그러니까 것처럼 저희한테는 크리스마스는 당연히 겨울이잖아요 음, 네네. 근데 호주는 그게 여름이란 말이에요, 크리스마스 아, 때 오, 느낌이 그 너무 다르겠다 네. 그래서 그냥 끝도 재밌겠다 된다. 그냥 크리스마스 그냥 아, 아까 슈왕도 있었어 뭘 할지는 아, 모르겠는데 전 약간 그냥 주제인데 디벨롭 시켜주실 수 있어요 아, 형님 아, 아, 있습니다 주제를 아, 네. 던지면 돼요? 세븐틴 세븐틴의 카니발 아, 아 카니발 네, 나가면 있거든요. 우리가 타러, 타러, 타러, 타러 카니발이 약간 그 게임, 게임이 되게 많아요 막, 인형, 축제, 축제라고 얘기하셨는데 풍선 터트리기, 인형 따고 약간 자주 볼수 있는 게임 아니고 우리가 이상하게 게임을 만들어가지고 어. 대결 같은 아, 게임을 좀변형시서고 그 게임을 먹고 더블로 가야 이렇게 약간 좀 연결을 시켜가지고 하는 그런 느 그리고 그런 것도 약간 생각이 나네요. 그막 할로윈이면 귀신 분장을 하잖아요. 귀신 분장을 진짜 섬뜩하게 하고, 잡기 놀이 아, 같은 걸 하는 게. 그러니까 할로윈 이런 것도 하면 재밌겠다. 어. 액티비티한 활동들을 이제 분장을 무섭게 하고 음. 하는 게 굉장히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음. <웃음> 할로윈 <웃음> 형, 한끼주쇼 프로그램을 살짝 변형시켜가지고, 할로윈 분장을 한 다음에 드리글 트위이 진짜. 아트리콜일수어 이렇게 하고 문 똑똑 두드려가서 사장 받는 거야. 우리가 그러면은 되게 되게. 아니 그러니까 어, 그런 생각 나쁘지 않아. 이걸 아, 약간 잘 엮어서 만약에 우리 캐럿들이 만약에 우리에 대한 뭐 앨범을 주문을 한다거나 그거 뭐 이렇게 그런 상품을 그래서 이제 배송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분장을 하고 우리가 직접 배달을. 그렇지, 약간 근데 오, 그런 네. 걸 실제로 해외 스타분들도 하세요. 오, 오, 그래, 아니면 그렇습니다. 이런 거를 내년 크리스마스 때 세븐틴 할아버지 이렇게 해가지고 아, 우리가 이제 캐럿들 숨어 아, 캐럿, 할아버지. 할아버지. 어, 어, 캐럿들이 뭘 세븐 뭐 이렇게 응모를 아, 해서 뭘렇게 뭐 당첨이 됐어. 그럼 이제 아, 좋다, 좋다. 우리가 간다는 걸 알려주지 않고 우리가 가서 산타 할아버지랑 루돌프 분장을 하고 가서 이제. 어이 어, 어, 할로윈 오, 아이디어랑 오, 이 크리스마스 아이디어 아, 두개 너무 좋다. 두개 너무 좋다. 진짜 학업이나 그런 것 때문에 일 때문에 진짜 콘서트 보고 싶어도 못 오시는 분들 너무 많 네, 그렇지 그냥... TV로만 응원하시는 맞아, 분들도 맞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힘을 좀 드리고자 그래서 저희가 한 번에 움직이면 차도 뭐 이렇게 많이 들으니까 따로 움직이는 거예요. 뭐 네, 따로, 따로 따로 움직여서 잡고. 더 많은 지역에 많은 팬분들에게 음. 이벤트를 한 번에 이렇게 다 해줄 수 있는 약 뭔가. 예, 지금 있잖아. 지금 만나러 갑니다. 음. 지금 널 찾아가고 있어. 지금 널 찾아가고 나아지다. 있어. 진얼차시네요. 너아지다, 너아지다. 진얼차시다. 진얼차시다. 아 진얼차. 진얼차를 해서 이제 그 어느 시즌마다 다르게 하면 되잖아. 뭐 그렇죠? 크리스마스 이렇게 진얼차, 산타 라브즈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팬들 진짜 좋아하겠다. 진얼차. 나는 이제 하나 약간 멤버 싫어하는 거 하나 얘기하고 싶은. 말해봐. 약간 좀 귀신 어, 얘기 하나 나오는데 뭔가 아, 좀 않아. 우리 그 여섯 도대 약간 그런 음. 빈 학교 가본 적이 있잖아 음. 아, 그것보다 폐교, 폐교. 조금만 더 업그레이드해서? 업그레이드해서 뭔가 남량특집 업그레이드 뭔가 남량특집 어, 어, 어, 여름때 어, 남량특집 집으로 한번 가는 것도 음, 진짜 좋을 것 같아 어, 어, 어, 어, 약간 찾다가 어, 진짜 나오면 어떡해 양. 양. 도망가야 돼 나도 하나 봤지. 갑자기 생각났어 어, 뭐야, 뭐야. 나라마다 하는 거 다르잖아 설날 때 한국에서 음. 우리 떡국이 렇게 먹는데 근데 우리 멤버 중에서 중국 멤버도 있고 미국 멤버도 있으니까 그쵸, 그쵸. 만약에 설날이 라이... 이런 나이 있으면 약간 미국이 아니면 중국이 이렇게 하는 거 어떤? 어 아, 좋아, 아, 좋아 좋아 각 그날의, 시즌 각 나라의 뭔가 그런 문화도 전통 그거에 게임들이든가 라뭐 음식이라든가 뭐 네. 그 아이디어가 참잘 나오고 있는 것 같아 시즌 음. 시즌은 네, 네, 토픽은 정도. 일단 그러면 시즌 아이디어로 명수 그리고, 어. 그리고 <웃음> 가. 이건 왜 아, <웃음> 어. 그리고 묵도 떠러가 이번 꼽식해 그리고 순영 순수한 영혼이었죠 아기억까먹으어요엄마했어요 아, 지금 아, 제목만 네. 들어도 떠올라야 되는 아, 시아인데뭐 네. 하는 거예요 순수한 영서그 그 다음에 진열차 나왔고요 네. 남양특집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전통할리기 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네, 7개나 네, 나왔는데 네. 일단 여기서 얼마나 채택될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네, 네, 일단 시 주제, 토픽 1에서는 이만큼 뽑아냈고요 네, 네, 이게 토픽 3까지 있기 때문에 아, 그럼 이제 이렇게 다녀왔네요. 7개씩만 뽑으내면 21가지 아, 아이디어 아, 아주 아, 박수 한번 치우고 가시죠 아, 2020년이 아, 아주 구독하겠네요, 이 채널인데 긍정적입니다, 차장님 토픽 2부터는 번지점프도 꼭 해보고 싶고 버스킹 같은 것도 해보고 싶어요 근데 아 제가 진짜 터무니가 없잖아요 저희가 회의에서 <웃음> 아시겠지만 저 진짜 아무거나 던지면 그런 것들? 저는 없어요 저는 다할수 있어요 음... 원래부터 항상 해보고 싶었던 게 스카이다이빙이거든요. 그냥 던져봤습니다. 피하고 싶은 거요. 피하고 싶은 거 등산. 등산. 예. 네. 아니 그냥 그 정도. 그 정도. 예. 네. 다른 건다 괜찮다. 아니 괜찮. <웃음> 지금 딱 생각이 안날 뿐이지 그냥 뭐 다른 거는 싫으면 말씀드릴게요. 저희 예전 그러니까 예전에 저희가 보고 자랐던 그런 예능들을 살짝 패러디. 그냥 우리끼리 그걸 찍는 느낌이 좀 나쁘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예전부터 그런 걸좀 하고 싶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연애 편지 그니까 연애 연애 편지 아니어도 막 이렇게 약간 어~ 선생님처럼 막 와, 나와서 막 같이 노래 나오면 진짜 옛날에 그~ 뭐~ 어셔, 막 어셔 예, 막 뭐~ 어셔 예막 뭐~ 저스티브 부야 그~ 섹익스비브디나와서그 노래 막 춤춰야 되고 근데 진짜 그때는 그막 멋있는 척하면서 이렇게 막 현란한 웨이브하면서 이런 편집 나오잖아요. 그걸 우리 때 그냥 다시 뭔가 그때 뭔가 그~ 뭔가의 오그라듦을 그거를 웃음으로 승화시켜서 해도 재밌겠다 싶기도 하고 저는 뭐든 다 상관없고 고생하는 것도 상관없는데 그냥 뻔한 건 너무 싫어요 그냥 어디서 했던 거 그냥 이미 우리가 너무 충분한 많이 보여줬던 모습을 하는 거 그런 건좀 별로 저는 이제 그 겁쟁이들의 탈출 약간 이런 거 약간 정말 이제 겁이 많으니까 뭐. 번지 점프나 뭐 이런 뭐 스카이 다이빙 이런 거 무섭잖아요 근데 이제 겁이 안 와서 이제 시도를 못 하는 거를 이제 아유 나 괜히 말하는 거 같은데 그냥 약간 그런 컨텐츠를 통해서 한번 도전해 보는 예전에 말한 건데 그 푸드 트럭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사실 그 저희가 그 요리해서 가격을 받지 돈 받지 않고 그냥 뭔가 이렇게 나눠드리는 식으로 그런 것도 아주 재밌을 것 같아요. 정 좋은 일처럼 음. 제가 아메리칸 셰프 영화를 너무 재밌게 봐서 피하고 싶은 거요? 아 저는 뭐다 해보고 싶어요 네. 뭐. 딱히 뭐안 해보고 싶은 건 없어가지고 네. <웃음> 음심장한 웃음을 네. 저희가 프로 운동 선수들을 만나는 거예요 세븐틴 뭐 중학생 유소년 축구부 우리가 이기면 뭐. 그쪽 팀의 응원가를 세븐틴 노래로 써줘라 아니면 너네, 너네가 이기면 우리가 서, 이만큼의 선물을 줄게 뭐 이런 그래서 뭐 그런 약간 예체능 쪽으로 뭔가 세븐틴이 이런 제안을 했다 받아들일 것인가 약간 이런 식으로 재밌있을것 같고 좀 체계적인데 이거? 제가 원래 뭐라좀 체계적이긴 해요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잡지사잖아요 <웃음> 정말 잡지를 하나 찍는 거예요 포토그래퍼는 누가 하고 내용도 직접 채우고 내용도 그렇죠. 그래야죠. 있죠. 인터뷰를 직접 하는 거죠. 근데 그 인터뷰는 뭐 세븐틴 내에서 우리가 서로를 아니까 할수 있는 어떤 그런 재밌는 질문들을 딥할 수도 있고 정말 말도 안 되는 헛소리가 될 수도 있지만 세븐틴끼리 하는 얘기들을 인터뷰를 넣고 야, 말이 안 되나 이거는 재미가 없을 것 같다 이거는 뭐 약간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형. 진짜 힘들어야 돼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제가 PD가 된다면 정말 힘들게 할 거예요 나는. 아, 저 하고 싶은 컨는지 있어요 방을 풀면서 그 최근에 그 프로젝트 이름 뭐지? 방탈출 방탈출 같은 거좀 정말 재밌게 좀 자극 있는 음, 것들 했으면 좋겠어요 저개인적으로 사실 뭐, 재미는 뭔가 촬영하면서도 재미있으면 좋겠어요 하고 싶은 거. 하... 저는 워낙 거창하게 바라는 게 없는 사람이어가지고 뭐가 있을까요? 하고 싶은 게 피하고 싶은 거, 피하고 싶은 거. 아니 또 막상 촬영이면 또 재밌게 하긴 하겠죠, 하기 하겠는데 하고 싶은 것과 피하고 싶은 거의 생각이 뚜렷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선뜻 그말에 일단 보류 <웃음> 일단 보류 일단 추격전 네, 저희끼리 막 추격전을 해보진 않았어가지고 추격전 같은 거 하면 재밌을 것 같고요 몸으로 하는 게또 재밌을 것 같아요 몸으로 하는 거 원초적인 거네 원초적인 거 그러니까 막 지금까지는 계속 공개된 게다뭐 논리나잇이라든가 TTT도 뭐 외부긴 한데 크게 활동적인 건 없었으니까 저는 뭐 딱히 피하고 싶은 건 없어요. 네. 막 무서운 거 해도 되고, 네. 힘든 거 해도 되고, 네? 네. 힘든 거 해도 되고. 아 진짜 막 진짜 문득 생각난 건데, 그 도서관에서 책 되게 많잖아요. 책, 찾, 책 찾기 괜찮죠? 우연치 않게 이제 도서관에 갔는데, 알아놓은 책을 이제 보려 하는데 너무 많아 가지고. 아 이건 진짜 혼자서 못 찾겠다. 이러 그러니까 아무 도움 없이 하면 뭔가 재밌겠다 이 생각 해가지고 피하고 싶은 거 없는데. 응. 다할수 있어요. <웃음> 다할수 있죠. 저희 서원이 아직 남아 있으니까. <웃음> 근데 전에 한번 했는데 그 무서운 거한번 했잖아요. 약간 제가 아는거 약간 그 약간 방탈출인데 약간 무서운 주제가 그런 방탈지 있어. 그래서 약간 멤버들 약간 이런 거 한번 하면 재밌는 거 같아서 약간 그거 추정하고 싶어요. 공포 방탈출. 네. <웃음> 이렇게 얘기하다가 제가 걸리면 제가 우기겠다. 네. 저는 딱히 하고 싶은 거 없는 거 같네. 아 저는 딱히 없어요. 네. 저는 아 너무 막 따라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알바 체험 해보고 싶어요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다른 직업 체험인 거같요 그쵸 계속 이것만 해왔으니까 다른 직업은 아다 힘들겠지만 그냥 어떤 느낌인지 너무 궁금해요 어떤 식으로 일을 하는지도 궁금해 어떤 식으로 일하는지도 너무 궁금하고 아 피하고 싶은 콘텐츠? 근데 아, 저는 다 괜찮을 것 같아 아, 일단 룰렛 그것도 안 해봤으니까 그것도 해보고 싶고 근데 그것도 진짜 저는 약간 복불복을 좋아해서 진짜 갑자기 이제 멤버들이 몇 명은 진짜 고생하고 몇 명은 이제 편하게 있을 수 있을 법하게끔 룰렛 인생 여행을 하고 싶고 온도차가 확실하게 네, 온도차가 확실하게 그리고 다시 한번또그 담력 테스트라고 해야 하나? 이제 또 멤버들한테 말하지 말고 이제 형이 어딘가 계시고 이제 형한테 뭔가 하러 가겠죠 이제 그 사이에 이제 그 무언가가 있는 식으로 해서 그때 좀 실험 카메라, 실험 어, 카메라 두 같은 느낌으로도 번지점프? 도겸이나 이제 거의 많은 친구들 아, 저도 그럴 수도 있고 저, 저도 할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사실 패러글라이딩도 제가 이번에 휴가 때 너무 타러 가고 싶어서 타러 가려고 했는데 딱 하루 빈 시간에 전화를 해보니까 강풍 때문에 못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저 멤버들이랑 가면 조, 좋을 것 같고 그런 거 있잖아요 루지 카트? 그막 어디 뭐 강화도나 강화도 막 이런 데막 어디 놀러 가면 카트라이더처럼 막 이렇게 막돼 있고 아 카트장? 어 이번에 도겸이가 어디, 어디 놀러 갔는데 뭐 이렇게 가족들이랑 그런 거 하더라고요 그런 거에서 또 뭔가 중간중간 아이템 있고 트라이더특어뭐 그런 거 해도 좋을 거 같고 피하고 싶은 거? 어 저는 없어요 아 이러고서 또 나중에 <웃음> 이거 계속 저는 없어요 <웃음> 저는 없어요 <웃음> <웃음> 행복하세요